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나이키 에어맥스 2라이트 아트모스입니다. 구매 전 색상이 너무 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실제 상품 너무 예쁘네요. 걱정되었던 투명한 합성수지는 딱딱하지 않아서 움직임에 지장을 주지 않고요. 수우시와 아코 부분은 소가적으로 되어 있고 에어 안쪽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신경 쓴 세심한 디자인에 다양한 패치의 박음질 퀄도 좋은 편입니다. 안감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착화감도 아주 좋고요총 3개의 신발끈은 언밸런스하게 한쪽씩 가득 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. 가방 사이즈도 작지 않아서 실용적일 것같고요 개인간 차이는 있겠지만 반업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먼데이TV 구독해주세요.